집에서 가까운 도장 계곡 유원지는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사람이 몰릴 것이 자명한 일일 테고 양평 구리 구간의 체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평일 오후에 피크닉은 괜찮지 않을까? 무게가 실리면 늘어지는 소프트 재질의 사이드백은 달기 싫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리어백만 달고 극강의 미니멀 캠핑을 실현해 보자. 이만한 리어백 하나로 삼겹살 구울 채비가 가능하겠냐만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입니다. 다만 토치와 부탄가스는 용량 초과로 라이터와 종이로 밑불을 붙여야 한다. 당연히 오래걸리고 재도 많이 낫는다. 후식으로 마실 커피도 시제품으로 해결한다. 역시나 서둘러 하드케이스로 사이드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주재료는 습기쳐서 못쓰게된 나무젓가락. 보험 관련 우편물이나 고지서 등이다. 여차저차 고기를 구울 수 있을만큼의 화력이 올라왔다. 삼겹살은 근처 하나로 마트에서 공수해왔지만 오늘 고기 맛은 그저 그렇다. 그날 고기의 맛은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 뽑기운 같아서 특정 매장에서 매번같은 품질을 기대하는 건 맞지 않다. 여기는 좁은 면적에 울타리나 덤블 같은 구조물이 없어서 모두의 프라이버시가 공유되는 구조다. 그래서 고성방가 하는 한 팀만 있으면 그냥 끝장나는 환경이다. 내가 자리 잡은 곳에는 이런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입구 쪽에 다리 건너 온 자리에는 개천이 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뒷길로 은근히 차가 자주 다닌다. 답사차 왔지만 굳이 야영까지 하러 오고 싶지는 않다. 사이드박스는 조만간 꼭 해야겠다.